이게 왜냐면요 네. 이거 앞에 부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곱근 81이잖아요. 네. 제곱근 81이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양의 제곱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아 앞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구만 답이 될수 있고 이거는 음의 제곱근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음의 음의 숫자가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루트 81제는 제곱근 81이, 그니까, 81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 음. 81이라는 애고, 얘는 앞에 음. 플러스가 숨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만 생각해주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부터 있고,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응 음. 음. 어,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제가요, 요거 자꾸 헷갈리니까, 늦게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요, 선생님. 이거는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응, 음, 어, 플러스 4 아, 플러스 4만이에요? 네 아, 앞에 플러스가 숨어 있으니까? 응 음. 아, 요거는 아니고... 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소 구독자 여러분